마무리 시간입니다. 마무리는요 어디서 도 크게 상관 없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에디팅 모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, 렌더링 걸기 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이렇게 스크러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스크러빙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러빙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플레이를 직접 시켜서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스크러빙으로 쫙 한번 훑어서 검토를 하시고요 예. 그리고 스크러빙을 자주 하시면 컴퓨터가 약간 뻑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은 거니까 여기에 화면을 보여주는 모드를요 풀로 두지 마시고 뭐 이렇게 4분의 1 퀄리티로 보는 걸로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컴퓨터가 부담을 덜 느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스크러빙 하는 동안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양단이 있는 거죠 자.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. 자,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. 단축키는 컨트롤 m 을 써요.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. 자, 이렇게 익스포트 외부로 보내기 창이 뜨시면요. 자, 여기서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. 포맷 형식을요. 무조건 h 2 6 4를 고르시면 돼요. 무조건 유튜브건 네이버건 다 얘를 씁니다. 안에 보시면 뭐 사실 이런 프리셋 안에 보시면요. 유튜브 뭐 포맷 이런 거 있거든요.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H.264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제가 테스트를 전부 다해 봤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아웃풋 최종 결과물이죠. 이름이 어, 우리가 새로 비디오를 그 만들어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그 비디오의 이름을 따라가요. 시퀀스의 이름을 따라가거든요. 그래서 한번 클릭하셔서 어디다 저장될지를 확인해 주시 확인해주고 뭐 최종적으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. 뭐, 리프티드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여기 보면 최대 렌더 퀄리티라고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화질이 좋아집니다. 자 여기까지 쭉 끝났죠? 이제 할거 없습니다. 자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자 얘는 대략 73메가 정도가 나올 거고요. 1분 정도 렌더링이 걸죠.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좀 빨리 렌더링이 끝나요. 물론 1분 당연히 이상이겠지만 좀 빨리 끝나고 사양이 떨어지면 좀더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래서 렌더링을 걸 때는요. 렌더링 딱 걸면 끝날 때까지 컴퓨터를 못 써요. 거의 컴퓨터 자원을 거의 다 쓰기 때문에.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사용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한번 이렇게 쫙 체크를 합니다. 훑터 주고 얼마 남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수치가 어, 고정적으로 쭉 떨어지는 분이 있을 거고요 계속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요 네, 그 시간을 대충 보면 아 남은 시간이 이 정도구나 대략 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딴짓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캔슬 버튼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컴퓨터 당장 써야 되는데 몇 시간씩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뭐 밤에 주무실 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3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죠. 렌더링 음, 시간에 렌더링 음. 네, 시간이 길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무조건 물리적으로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거예요. 일단은 CPU가 어, 너무 낮아서 컴퓨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고요. 그거는 물리적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 문제잖아요.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안에 효과들을 많이 넣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죠. 편집할 때 그냥 단순 컷 편집이 아니고 뭔가를 많이 했다. 그러면 당연히 렌더링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편집 과정에서는 색 보정할 때 말고는요. 필터를 한 개도 적용을 안 했어요 어, 필터는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설명드리려고 따로 안 했는데 음, 필터 중에서 컴퓨터가 힘들어하는 블러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훨씬 더또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 단계에서 화면에 그 톤을 맞춘다고 루미트리 컬러 색보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렌더링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필터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 것들 적용하면 당연히 조금 길어져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. 그래서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. 어, 영상 편집을 할때뭐 음, 컴퓨터를 뭘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요. 일단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노트북보다는 그 돈에 맞춰서 쓰고자 하는 돈에 맞춰서 그냥 본체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어 그냥 최근에 우리 3d 게임 뭐 풀옵션 이렇게 맞춰서 돌릴 수 있는 사양이 있죠 그 정도만 되면 거의 프리미어 날라다닐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u 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램도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뭐 엔간한 뭐 배틀그라운드 정도 풀옵으로 돌릴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프리미어 작업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고 그냥 차고 넘칠 정도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되고요 노트북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도 안 들어가는 노트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무게가 가볍고 이런 것들은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프리미어 돌릴 때좀 힘겨워 할 거예요. 사실 렌더링은 그냥 자면 그만인데 어, 작업하는 동안 버벅거리면 안, 나, 안 되잖아요. 그죠? 대부분의 그 작업하다가 버벅거리고 멈추고 하는 것들이 노트북에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. 하루가 다 렌더링도 끝났고요자 이제 다 끝났거든요. 자 세이브하고요. 더 이상 편집할 거 없으니까 그냥 닫을게요. 닫고 자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 리프티드 완성 이렇게 나와 있죠. 자 더블 클릭해서 최종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음뭐 이런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확인하셨고요. 그럼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여러 군데 올릴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 그냥 하나만 올리는 거 보여 드릴게요.